자 비디오 몬스터 쓰는 방법, 영상 제작하는 방법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만드는지 왼쪽에 보시면 동영상 만들기 보이세요 동영상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클릭하면 이렇게 어떤 영상을 만들래요 하고 나와요 보이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멸치랑 똑같은 거예요 멸치에서도 만들어 놓은 디자인에서 글자 바꾸고 그림 바꾸고 일부 형태는 똑같은데 바꾼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디자인들있지 보이세요? 이런 디자인들을 클릭하면 이 디자인하고 음악을 글을 쓰면서 뭐만 바꾸는 게요? 글씨하고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글씨하고 내용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디자인에서 자기가 쓰고 싶은 디자인들을 선택하면 돼요. 보셔서 어 만약에 어 이거 참 별다를 참좋은데 라는 디자인이 나오면 그 디자인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 인트로를 만들 때요, 긴 인트로를 선호하신 분이 계신 반면에. 짧고 굵게 딱 끝내고 들어가는 사람이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렇 그럼 처음에 영상을 선택할 때 선택할 때그 시간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간대를 가지고 선택하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 동영상 길이라는 필터가 있거든요. 보이세요? 예, 네. 얘를 클릭하면 얼마짜리 영상 볼건이 라고 나와요. 그럼 내가 짧은 걸려면 10초 이하짜리 하면 되겠죠. 그죠? 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긴거할 거면 20초짜리 하면 되는데 보통은 10초에서 20, 20초 2 0사이한 15초나 12초 정도 되는 영상들을 제일 많이 써요 우리 인트로에서는요 그 정도 영상을요 근데 나는 좀 짧은걸로 할래요 그럼 10초 이하,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10초 이하 짜리를 해볼게요 10초 이하 짜리 그러면 클릭하면 지금 보이는 영상들이 뭐예요? 10초 이하 짜리 영상들만 쫙 나온거예요 보이세요? 네 10초 이하 짜리 영상들 여기서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오 괜히 영상이 들어야 되면 안되겠다 여기 보면 역시 동영상이 한 6초 정도 들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찍어놓은 영상이 없으니까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만 할게요 이것도 영상이 들어야 되네요 이미지가 들어갈 만한 음, 걸로 해서 그러면 이게 동영상이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동영상 6초인데 이미지가 3개 딱 3개가 있으면 요거 하 되겠다 이죠 샘플이니까 샘플이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요 나왔죠 요거 두번째 거 나왔나요? 나왔죠 그죠 클릭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가 3개 필요하고 총영상길이는 몇초? 6초라고 나오죠 보이세요? 6초라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 무료 영상 제작하기 보이세요? 무료 영상 제작하기 클릭 하고 확인 제목 이게 어떤 영상인지 제목을 적어야 되겠죠 저는 그냥 연습용 할게요 연습용 네. 결자라고 나오는 거야. 자, 연성년 나왔죠, 그죠? 그럼 이제 영상 이미지가 3개 필요한 거야, 3개. 보이세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시죠? 우리 한숨을. <웃음> <웃음> 타이틀왜 영문으로 나와요? 지금 우리가 구독과 한글로 나왔는데. <웃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해요. 여기 지금 텍스트, 가 1번이 구독가죠, 그죠, 구독가. 그죠? 이 구독가를 내가 어떻게 1번에 가서 내가 원하는 단어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쓸까요? 예. 네. 부동산, IT.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요. 이해되셨죠? 적고. 자, 보실래요, 여러분? 보시면 왼쪽에 이제 이 그림을 바꿔야 돼요, 그 이미지. 이미지를 바꿀거예요 이미지 여기는 이미지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지금 부동산하고 안맞잖아요 이미지가 그죠 조대핀도 그렇고 송대핀도 그렇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아 이렇게 수정하는거나한 다음에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이미지 있죠 이미지를 왼쪽에 보시면 무료사진 보이세요 무료사진 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사진 이해 되시겠어요 내 사진을 쓸 거면 요거 나의 사진을 쓰면 돼요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 이미지를 집어 넣으면 된다고요. 똑같이 이해되나요? 무료 사진을 가서 지금 사진이 없으니까 사진에 가서 여기서 검색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부동산 그죠? 네, 부동산. 네,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검색하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뭐가 나와요? 사진들이 나오죠. <웃음> 그러면 여기 있는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사진들을 아 어, 죄송합니다. 네. 찾아서 이사진은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야 되겠죠? 저는 부동산 IT니까 그냥 IT라고 할까요? IT, 마케팅 IT, 디지털,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좋겠네요. 그러면 데이터, 빅데이터 말고 하면 데이터란 표현을 쓸까요? 요런 걸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요런, 요런 이미지를 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음, 해볼게요. 얘를 클릭해 가지고요. 아, 클릭할 때 죄송합니다. 네. 클릭하면 눌러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해되시겠어요? 눌러서 요렇게 갖다 놓으면 들어가요,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하면 돼요. 그다음에 확인 완료 딱 누르면 그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보기 하면 되겠지만, 미리 보기 하기 전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글자 들어간 거, 사진 들어간 거, 이해되시나요? 자, 요거한게 끝났죠? 끝나면 이제 어떻게 다음 눌러가지고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바꾸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꾸는데, 자 이번에는요, 똑같이 좋아요, 부동산 IT,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적혔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어 똑같이 마찬가지로 들어갈 사진 이미지 잘 보세요 이번에는 <웃음> 화면에다 집어넣는게 아니고 잘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1번에서 플러스 되어있는거 보이세요? 사진 동영상 보이세요? 네, 여기, 여기다 여기가 대고 꾹 눌러서 아 여기가 아니구나 꾹 눌러서 요렇게 플러스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플러스에다가 그럼 또 똑같이 마찬가지로 바로 편집하는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똑같이 사이즈를 조정해서 조정해서 완료하고 하면또 들어가는게 이렇게 해요 됐나요? 끝났죠? 쉬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럼 또, 다음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마지막 바꾸면 되겠죠? <웃음> 부동산, IT, 마케팅, 디비랜드 그죠? 마지막에는 내 사진 하나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본인 사진? 그죠? 그러면, 나의 사진에 가서 <웃음> 업로드 들어가서요 제가 사진을 제 음, 사진을 좀 갖고 볼게요 음, 사진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좀 넣어 볼게요 사진은 음. 야, 사진이 안 들어가지? 응? 어, 제가 갖고 온 사진이 안 들어가네? 응? 뭐지? 들어갈 텐데. 응. 왜안 들어가지, 아까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제 사진을 좀 넣어볼게요. 네. 됐나요, 여러분? 네. 그래. 그 다음에 완료. 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뭡니까? 멸치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단지에는 좀더 퀄리티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 PC에서 편집하는 건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이제 완성하기 버튼 있죠, 여러분? 완성하기 버튼 누르면 파일 을 업로드하고, 완성된 비디오 보러 가기 딱 누르게 되면 얘가 렌더링을 하는 거예요. 이 렌더링이 완료되면 아까 제가 만든 거지, 여러분들 만든 거. 그 만든 게 영상에서 재생이 돼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네, 여기 지금 렌더링이 되면 서버에, 어디에요? 여기 서버에 저장돼요, 여기, 여기. 비디오 몬스터에 저장되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저장할 수 있는데, 그냥 저장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저장하면, 그냥 저장하면, 어,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워터마크 요게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이거 클릭하면 뭐라 나오냐면, 돈내라 나와요. 돈. 이거 클릭해서 하면, 돈 내라고 나오거든요. 돈을 내면, 내고 결제한 다음에 다시 다운을 받으면, 그러면 그에는워터마크가 없어진 상태로 다운이 돼요. 있는대로 저장을 한 다음에 고유에서 그 마크를 찍어놓는 안돼요 가리면 되기는 하죠. 근데 <웃음> 굳이 그렇게까지, <웃음> 네. 굳이 그렇게까지 그뭐 5천 만원 아까 워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찾는 그 쪽이 뭐 걸리거나 그런지 않죠뭐 찾으면 뭐 가린다고 해서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그 정도까지 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네. 많이 그냥 만약에 워터마크가 아, 나오잖아요 그럼 문제 없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워터마크 나오는 거 그대로 예, 그냥 남의 거 감고해 주는 거니까 워터마크 나오는 것도 큰 문제는 없죠 뭐그 근데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귀찮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네. 끝났네. 한번 볼까요? 이제 영상 네. 자, 이게 인코딩 중 나오잖아요. 그죠? 끝나고 나면 영상이 보일 거예요 100% 끝나면요 은 네, 됐죠? 나왔죠? 그죠? 볼까요 그러면? 클릭 네. 이렇게 6초짜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네?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네. 그렇네요. 의미가 없는요저 사진이. 그죠? 자, 그러면 수정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수정해볼게요. 여기, 어디요? 여기 보시면 동영상 수정 편집 보이죠? 여기 들어가면 다시 아까 편집하던 걸 수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이 사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아니, 사진을 다른 사진을 넣어야죠 지금 어차피 사진이 이게 보이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냥 다른 사진으로 그리고 그동안 했던 작업했던 사진들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다시 해야 돼 다시 사진은 저장되진 않아요 작업했던 사진들 이 네네네 그럼 저는 다시 데이터로 검색해서 네. 이번에는 그러면 음, 안 돼요 근데 마크가 영업일 수도 괜찮을데? 그런 뭐 그러면 그건 알아서 본인 들이 하세요 네, 네. 바꿔 볼게 사진을요 이런 사진으로 다시 바꾸죠. 그렇게 하고 임시 다시 완성하게 버튼 누르면 다시 인코딩을 하니까 다시 그만큼 시간이 또 걸려요 여러분 보는데요 이해됐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어, 렌더링해서 다시 끝내도록 할게요. 자.